마라볼케이노 냠냠냠 생각했던 것보다 매워서 깜놀 마라맛을 진짜 제대로 살렸네 먹는거는 따온게 <웃음>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헝! <웃음> 굽네 신제품! 마라볼케이노의 중국당면을 볶아서 준비해봤습니다! 오, 대박 와어아 어. 잠깐 어 엄청 매운데요. 와. 아니 볼케이노. 하... 아 지금 입이 완전 얼얼해요. 오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우와 아까 중국 당면은 이제 그 마라 소스를 막 들이 흡입하니까 엄청 맵고 엄청 얼얼했는데 오딱 좋은 것 같아요. 완전 적당 진짜 마라 맛 제대로 느끼면서 볼케이노 특유의 그 감칠맛이랑 그게 다 느껴지니까 어, 너무 좋은데요. <웃음> 맛있다. 어 으, 떡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오, 대박 지금 귀에서 막 약간 그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이렇게 음음 응, 응, 응 하는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 저는 이거 마라 볼케이노 소스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3개를 주문했는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뭘 하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! 콜라! 매운데, 막 계속 먹게 되는 약간 그런 매운맛이에요. 마라 요즘 뭐 엄청 많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잖아요? 근데 진짜 제대로 만든 마라 치킨인 것 같아요. 하... 잘 먹었습니다 저는 통다리살로 주문을 했고 한반 정도 덜어 와서 지금 먹고 있는데 딱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